안녕하세요. 이천부동산입니다 오늘은 양평읍 회연리에 나와있습니다. 회연리에 새로 시지은 전용 넓고 땅이 넓은 신축 목조주택을 소개시켜드리고자 합니다. 회연리는 그실거주용으로는선호도가 상당히 높은 지역입니다. 양평읍하고 거리도 가깝고 또 평지라서 그 살기에는 아주 양평군 내에서는 실거주용으로 여기만큼 좋아하는 데는 찾기 힘듭니다. 그리고 보시면 보시겠지만 여기 이미 뭐 철제 펜스도 돼있고 잔디정원 다완미돼 있고요. 그 다음에 부지가 상당히 넓습니다. 도로지분 포함해서 193평이고요. 알당만 170평이라서 170, 부지가 상당히 넓습니다. 그리고 권평은 54평이고요. 이집 뒤로 보시면, 그 LPG 가스 보일러를 사용하시고요. 데크가 또 작게 마련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이 데크에서 주방으로 들어가는 연결된 문이 하나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이쪽에 보시면, 작은 텃밭으로, 텃밭 공간이 있고요. 뭐 잔디 이미 다 구비되어 있고, 조경석, 조경수 다 구비되어 있는 준비 완료된 집입니다. 그이 주변에는 뭐그 양평군에서 상당히 큰큰 큰 편에 속하는 전원주택 전원주택 단지입니다. 그 주변에 뭐 집도 많고 사람도 많아서 뭐 외롭지 않은 동네입니다. 먼저 1층 한번 보시겠습니다. 1층 문을 딱 열면 그외장이 편백나무로 시공돼 있고요, 신발장도 크게 돼 있습니다. 그리고 여기는 나가실 때 일괄 소등을 할수 있는 스위치가 별도로 있습니다. 먼저 왼쪽으로 돌아서면 주방 공간이 보이는데요. 주방 싱크대도 상당히 큰 편입니다. 아일랜드 식탁 별도로 있고요. 메비오스 띠 조명으로 아일랜드 식탁 위에 설치되어 있고요. 또 특징적인 게이 주방 안쪽으로 보시면 보조 주방이 있는데요. 이 보조 주방이 보조 수준을 넘네요. 그냥 좀 많이 크네요. 그리고 여기서 아까 그집 뒤쪽 데크로 나가는 출입문이 있습니다. 2개로 그 데크로 나가시면 됩니다. 그 다음에 가스보일러 여기 설치된 거 보이시죠? 그리고 이 집의 특징적인 게 하나가 이 주방 공간이랑 거실 공간이 분리되어 있습니다. 지금 보시면 이 앞쪽은 주방 공간입니다. 거실은 별도로 있거든요. 그리고 이 집의 총이 건물에 시스템어 에어컨이 총 6대가 있습니다. 그 방에는 기본이고 주방, 거실 이런데 에어컨에 이미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. 지금 보시는 공간은 거실 공간입니다. 천장조명도 직접 조명과 간접 조명을 섞어놨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보실 공간이 이제 안방입니다. 안방에도 물론 시스템 에어컨이 있고요. 그 다음에 여기서 제가 깜짝 놀란 게 드레스룸 사이즈입니다. 무슨 드레스룸이 무슨 방만합니다. 그래서 이 집은 뭐 별도의 그 장롱이 필요 없습니다. 이렇게 쭉 보니까 다른 방에도 드레스룸도 있고 붙박이장이 있어가지고 별도로 장이 필요치 않은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여기 드레스룸 넓은 드레스룸 옆에 안방 화장실이 있습니다. 요새는 화장실에 욕조를 놓지 않는 추세인가 봅니다. 이 사장님도 건축 오래 하신 분인데, 욕조 안 놓으시는 거 보면 추세가 욕조를 안 놓으신, 안 놓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. 다시 거실로 나가면 이제 그 공용 화장실이 있고요. 그 다음에 이분을 제가 오래 전부터 아시는 분인데, 이 실내 공간을 경험이 많으셔서 그런지 몰라도 소비자들이 원하는 그, 그 입맛에 딱딱 맞춰가지고 지을때마다 아 요것도 잘했네 요런식으로 느낌이 올정도로 이 공간설계를 잘하시더라고요 보시면은 아참 생각 많이 했구나 이런게 보이실겁니다 지금 2층 인데요 2층을 딱 올라가면 바로 2층에도 거실공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2층의 기본 개략적인 설명은 방이 3개 있고요 욕실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옥상 테라스 공간이 있습니다 지금 방이 나란히 두 개가 있는데요 한쪽 방은 붙박이장이 설치되어 있고요 그 옆방에는 드레스룸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별도의 장롱이 필요치 않습니다 이 집은 이사 들어오실 때요 그리고 환기창도 그 시스템 창호 사용하셔가지고, 뭐, 보온 단일에도 완벽히 준비를 하셨습니다. 제가 전반적으로 볼때이 집은 그 위치나 건물 상태나 땅 사이즈로 봤을 때 실거주 는 최적이고요. 그리고 여기는 회원님은 그 평지에다가 양평하고 가깝거든요. 그래서 뭐그 실거주로는 뭐 양평읍에서는, 양평분에서는 여기만큼 좋은 위치는 찾기 힘들다고 봅니다.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하겠고요. 좋은 집 한번 보러 오실 때 연락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